내가 눈이 나빠진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닐까? 아너 <웃음> 그런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직 퇴근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이번주만 그래도 잘 버티면은 이제 연휴 다가오니까 이번주 힘냅시다 우리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했던 최강의 군단이라는 게임 후속작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마 그걸 할것 같아요 넥슨게임을 안한지가 한몇년 됐거든요 제가 이게 오늘 설치했는데 이름이 뭐였냐 이거 나이트 워커? 이거를 할것 같습니다 스킬이라든가 뭔가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거든요 예잘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 하나 때문에 그 게임이 박살났습니다 공중분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 하나로 게임이 박살이 났냐 그거는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터져가지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좀 있으면 이제 100회차 진짜 되겠다 그냥 오늘 1 0 0회 채우죠 <웃음> 어난 그런 상남자가 아니라서 <웃음> 자 이번 주 주차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니 뭐 멀티는 따로 레벨 그 제한은 없으니까 보고 싶은 모세요. 근데 이제 개인의 안전은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웃음> 알아서 살아 남으세요. 개인의 안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원거리 추가 수단을 벼락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활쪽으로 챙기려고 했는데 활은 꺼내기가 너무 귀찮아할 것 같아서 솔직히 빨리 던질 수 있는 거라면은 짐승기도 쪽에 낫긴 나는데 원래는 이거 조준하는 내격이랑 내격 뇌격 이거 둘다 같이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창은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 <웃음> 아 내가 진짜 금... 본을 너무 좋아하긴 하나봐요. 벼락창이 좀 멋있긴 해. 중간 보스마다 스토리 있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네, 그렇죠. 보통 아이템 툴팁에 많아요. 환영창 전에랑 해당 무기 앞 해당 무기 앞잡으로만 소룡 잡기? 환영창 최근에 잘안 썼는데 소룡이면은 적이겠네 위에. 아, 할거 더럽게 없네. 콘텐츠가 적네. <웃음> 몇시간했지 이거? 아, 800시간 했네. 아, 콘텐츠 더럽게 없네. 막 게임이 다 그렇죠. 뭐, <웃음> 다크스를 쓰리 뭘로 버텼냐고요? 나도 그게 참 신기합니다. <웃음> 다크스를 쓰리고 어떻게 했냐? 그거도참 의문입니다. 나, 그거 진짜 어떻게 버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뭐, 떠을어떠냐고요난 지금 도 마음이 굳혀지지가 않습니다. 저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웃음> 근데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나 피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요? <목소리> 당신 닉네임 바꿔요. 마음에 안 들어. <웃음> 하지만 내 청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환은 해준다. 아이디는 마음에 안 들지만 커버아 커마 평범해요. 나 저렇게까지 커만 안 하지. 오늘은 웬일로 친일이 없다고요?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디 <웃음> 있니? <선생님? 응. 응. 웃음> 왜 추락한 거예요? 어... 세키로는 고티 에디션이라고 나름대로의 그 추가 콘텐츠는 있긴 있었죠 다음 달? 아 그렇지! 다음 달이면은 엘든닝 1주년이, 1주년이잖아? 뭐라도 나오겠지? 뭔가 <웃음>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안 나오면 프롬 거기에 본사 터트려 버려야 됩니다 뭐라도 나오겠지? 난 믿고 있다고 프롬 꽃다발이요? 그냥 가자 꽃다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기쁜이, 기분이 팍 상해 불었어 그렇게 싫어하면서 매번 받으니까 아 그렇다고 받아주지 마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아, 뭘도 안 받아줘. 얼굴 가려야 소환해 주냐고요그럴 확률이 높죠? Nope, Nope, Nope, 아 맞아. <웃음> nope, n o no. 왜다음 <웃음> 맞냐 이거 명중률 저거 왜 저래 사냥창 안 쓴지도 참 오래됐는데 미션 덕분에 써보니까 예전에 언제 썼냐고요 보통 어, 이제 말리케스 쌍창으로 잡을 때 멀리서 견제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그 왕님 보드프리 근데 요근래는 그냥 레드비아 하나 들고 사냥개 스텝 안 쓰고 그냥 일반 회피로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너무 사냥개 스텝에만 의존을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회피를 좀 실력을 밟고 가야 다른 이제 무기도 자연스럽게도 쓰게 되.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특정한 기술을 못쓸 때가 있어요. 엄청 급박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이 이제 또 새하해지다 보니까 이럴 때 있으론 좀 기초적인 거를 갈고 닦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제약인 넙프 너프? 뭐너프야뭐 이미 맞긴 맞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취지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마이, 많이 줄긴 줄었죠 예전보다는. 쌍창 자체를. 그래서 아예 그냥 창 카테고리를 다 빼버릴까 생각을 해요. 대형창은 쓰거든요 제가. 야 이거 대형창은 좋아하니까. 그랑삭스 벼락도 이제 벼락창 들고 다니니까 굳이 내가 그랑삭스를 이제 들고도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긴 합니다. 그랑삭스는 간지가 나잖아요. <웃음> 아이 뭐 그렇긴 한데 사거리 특화? 아 그렇긴 하죠. 그랑삭스 그 전기 자체가 사거리가 엄청 길긴 하죠. 충전하다가 광공 누르면 바닥에 꽂는 거? 어 그거 진짜 괜찮네. DLC 내조 요즘 엘덴 링렉잘안 걸리냐고요? 저번 연도에 비하면은 줄어들긴 했죠? 미션 성공 미션 감사합니다. 그게 다유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비겁하게 팩트로 공격을 하다니 지금 7만 7만? 근데 7만 정도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유저 친화적이진 않은데 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건데 다음 DLC 지역이라 솔직히 그 DLC 지역 갈 때도 참 신박했죠. 불본도 참 DLC 가는 게참이상한게가 3도 이상하게 갖고또 어떤 식으로 잡혀갈까 이젠 제발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싶다고 오마주로 가고 이란데 그거 너무 많이 일. 1편 때도 그때 그걸로 서버 뭐 3편 때도 써먹고 가구일로 잡혀가는 거는 좀 근데 특이사항이 있어 그렇게 나와도 유저들은 지리진 않음아 과거 때 예전작 전작 때 이렇게 갔었자 하면서 추억하려고 엘든링 서약 미구현이요? 서약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서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매이지 않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서약 시스템이 엄청 좋긴 해요 그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 그냥 나 혼자 잡을래 <웃음> 다 하나같이 왜다왜 다, 다왜 그러는 거지? 다왜 그럴까? 에이징 커브요? 그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기량이 저하되는 거? 아 실력이 녹슨다고요? 그거, 어,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말 건가?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내가 3부터 계속 해왔잖아 내가 보여주는 거는? 불본부터 시작해서 킹스필드도 했었고 나는 킹스필드 그거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나는? 이는왜 했냐고요? 아 그때 아마 포인트 때문에 그럴걸요 포인트 때문에 했고 또다시 한 거는 업적 때문이야 다시 한거 엘덴은 보수 중에서 가장 가장 좋아하는 보스요? 가장 좋아하는 보스라 하나같이 다 개성이 있고 다 멋있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은 말리케스 라다곤도 멋지긴 한데 걔는 영순이야 최악의 보스 누구냐고요? 알면서 그냥 굳이 얘기를 해야 돼요 최악의 보스는오잼거인이랑 팔란 둘 중에서 내가 진짜 이런 말할줄 몰랐는데 그나마 팔란이다 오잼거인보다아 솔직히 팔란이다 내가 그 정도로 브레거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진짜 진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브레거인 Um. <웃음> 말도 안돼 진짜 어떻게 발차기 한대 맞고 죽냐 진짜. 내가 눈이 나빠진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닐까? 간혹 <웃음> 그런 생각을 해요. 끔찍한 그볼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아니 남 탓이라니요. 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선주령의 왕. 잡기요? 아... 개좀 좀 적은 <웃음> 선조령 걔는 너무 더러운데 보스가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모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조령의 왕이라고 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요놈이 피가 일정 이상 떨어지면은 피를 채웁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제 피가 빨립니다 <웃음>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딜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기가 참 모근님 2페이지 보기 아 이건 좀 힘든데 이것도 아 이것도 힘든데 <웃음> 어 일단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그러게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짝 제가 늦게 자는 거 치고는 금융시로 하니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 <웃음> 죽었겠 <웃음> 저걸 왜 아느냐. 내가 저렇게 죽었거든 한번. <웃음> 선생님들, 다 죽는데요. 아니, 이걸 또 썼다고? 계속 이것만 쓰니까 얘가 진짜 만만한가 보네. <웃음> 선생님, 저다 죽어요. 제가 다시 어그로 가져가겠습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말레캐슨 재밌어. 페링할 맛이 나. 보고있나 말레니아넌 진짜 양심 없어. 넌세번이나페링해야 되잖아. 야돈 없냐? <웃음> 어 구석구석. <굳어, 굳어>. 좋아. <웃음> 죽이는 게더 빠르죠? 지금 여기서 뜨끔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맨날 죽이는 사람 너요 너 너요 내 방송 보고 있는 너요 저요 저요는 뭐야 뭐 베이고 싶나 내가 수라를 또뵐 줄은 몰랐군 <웃음> 그러고 보니까 전에 d 에시까지숨 참는다는 그분 결국 돌아가셨죠 쓰리 무덤에서 일어나던데 갑자기 <웃음> 그렇게 가셨는데 쓰리 그 오프닝 무덤에서 일어나셨던데 97 97이라 음